안녕하세요. 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원이에요. 저의 하우스 투어를 시작해볼까요? 여기는 현관이고요. 음. 여기서 열쇠가 있습니다. 귀여운 고양이를 달았어요. 여긴 화장실이고요 들어오면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를 걸어놨어요 그다음엔 식료품 창고가 있습니다 이쪽 칸이 제 물건들이에요 코로나 사태에 이제 프랑스에서 좀 심각해지고 나서 바로 파스타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파스타랑 소스 와장창 샀습니다 여기 세탁기가 있고요 여기쟤에는뭐 별거 없습니다 짠! 그 다음에 거실이에요 저기 있는 소파는 소파베드예요 그 다음에 12시 넘은 다음엔 저기 해가 정말 잘들고 저기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여긴 주방이에요 저녁에 먹을 생선을 해동하고 있고요 전자, 전기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어요 되게 커요 짜잔 그 다음에 여기는 빵이나 밥솥 같은 걸 넣어놓고요 냉장고도 있어요 여기 위에 두 칸이 제 칸인데 가득 가득 찼죠? 냉동실은 조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딤섬을 넣어놨어요 여기도 이제 기름류나 자주 쓰는 조미료들 넣어놓는데, 밑에 칸이 제 칸이고요. 여기서 요리하면 기분이 좋아요. 바람도 잘 들고, 해도 잘 들어서.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제 식료품들을 넣어놓는데요. 다시다 있고, 육개장도 있고, 참치도 많이 사놨어요. 그 다음에 되게 라면도 있고 햇반도 있어요.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서 한국 음식 걱정이 없네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맨위 칸에 비타민이랑 이것저것 채워놓고 바질이랑 등등 조미료들 있고요. 여기는 그릇들이 들어있어요 TV에 크롬캐스트를 달아서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 방은 집주인 방이고요 여기는 제 옷장 옷이 많이 없어요 이옷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조가죽 코트인데 못 입어서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샤워하는 화장실 사이드 병이고요 샤워실 있고, 문도 닫혀요. 비데도 있어요. <웃음> 그 다음에 이 칸이 제 물건들 보관하는 칸이고요. 이거 헤어오일 여기 썼는데,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순정크림. 아, 향수도 있어. 아, 향수 이거, 두바이에서 산 건데, 여기 와서 잘못 써가지고 아쉽네요. 지금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제 방입니다 짜잔 포스터랑 시간표랑 등등 붙여놨고 창밖으로 풍경이 보여서 좋요 아침에 여기로 해가 들어와서 저를 깨워줍니다. 근데 안 일어나요 이건 접이식 책상인데 자기 전에 영화 볼때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. 이것도 친구한테 받았어요. 다음에 여기 이제 침대입니다. 이 침대가 좋은 게 이렇게 열려요. 우왕 이 안에 철 지난 옷이랑 캐리어 넣어놨고요 여기는 밤에 목마르면 마실 물이랑 프랑스어 책을 넣어놨어요 거의 안 풀었어요 <웃음> 저희 집 구경 뭐 이게 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혼자 온게 아니라 두 명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지인의 지인분이 저 전에 전에 머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한다는 거를 건너 건너서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이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그저 전에 살고 계시던 분 있어가지고 전 집주인 방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제 방으로 오게 된 거죠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집입니다 집도 되게 넓고요 각자 공간도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집 안에만 있어야 되면 그래도 둘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혼자였으면 아마 저도 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장에 등이 없어요 천장에 등이 없는 대신에 작은 등들이 있어요 저기도 보이는 이런 작은 등들을 켜고 좀 처음에는 되게 어두워서 적응이 안 됐는데 살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방에 해가 들고 오후쯤에는 이제 거실에 해가 들어서 참 좋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해 뜨는 것도 보여요 네 저희 집 속에 하우스 투어 어떠셨나요? 재밌었죠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<웃음>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. 또 만나요. 우와.